해, 하나 a t What? 하나 a t What? w h a 어 What? What? What? w 로 a t w h 거야 What? 야 h 하 t 게 h a t What? What? w h 어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야줌마 내 사기 피 t 하고 댕기지 말라고 했지 어? 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초나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? 어? 뭐야 이 아줌마는 이거 남의 영업장 있어 야 두세트 하고 있어 치명세지 마. 말고 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 지금 어, 말로 안 되겠다 이거 어? 나도 있어 인마 아나둘 <머래> 셋! <머래> <머래> l e t l o What t h t Observatory 야, 너 진짜 수업 못하는데. 진짜 수이 가짜로 수업이. 아, 포카도 쓴다는데, 포카